2018년 11월 7일 감성카드 나의 실패는 실수가 아니에요 오늘의 조언 어쩌다가 되게만 이런 일이 있나? 한번쯤 생각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에게 희망의 주문을 걸어본 적이 있나요? 희망의 주문은 나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므로써 무엇을 하더라도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금일 감성카드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 모습이 보인 날이다 내 마음을 설레게 할 뿐이다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실망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보여준 것이 부족하다고 알고는 있어요 나에게도 자신감이 없나봐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다보니 내게 욕심도 많았고 소중한 것들을 놓쳐갔어요 때로는 날 알아가야 했어니 내 질문은 내가 답해야 했어요. 이젠 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난 나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해볼 수 있어요. 도전하는 것에서 실패는 없어 다시 한번 내가 가질 기회죠 내가 그동안 했던 과정과 노력 감동을 하거나 손뼉을 쳐준 사람들 나의 실패보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과정이니까요.